우리 헌법에 검사라는 단어는 두번 등장합니다. 이두 번은 다 압수수색, 또는 체포구속 때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두 부분 이외에는 검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가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해야 된다.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검사에게 헌법이 수사권을 준 것일까요? 이미 이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는 한번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은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려서 수사기관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부여했다라고 현재는 이, 조, 이 조항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취지에 맞게 검사가 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제 준사법기관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려야 한다면 경찰이 대표적인 준사법기관이겠죠.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은 수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헌법적 기능 또 헌법적 역할을 더욱 강하게 그리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라게 이번 저희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법안의 방향이자 취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